종류 다 봤다! 슬라임! 그러면 진짜 이제 엔딩 찾아 나서면 되겠는데? 나머지 맵다 열고? 자 여러분 오늘 슬라임 랜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진행을 한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이 아니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아주 그냥 지나다닐 때마다 거슬렸어 사실 너희들이 이전 영상을 좀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전 영상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인벤토리가 6칸으로 늘어버렸죠 게다가 돈은 68,000원이 되어버렸고요 식량은 어느정도 채워놨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못봤던 플로트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얼마전부터 아예 안팔고 있었더니만 가격이 다시 이제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렇고 업그레이드만 몇번이 남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몇개 더 찾아야 되긴 하는데 맵에서 오늘은 야생 벌꿀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어, 젤리석 이랑 근데 업그레이드 만 남았다는 것은 이제 좀 편해져도 되는게 아닌가 <웃음> 이제 조금 편해져 볼까 약간 조용한 곳에서 고즈넉하게 지내볼까 여러분 아니 돈을 더 벌어야 될 필요성을 이제는 못 느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모험만 다니려고 하면 은 이게 슬라임들이 집을 좀 비워줘야 되거든 진짜 힐링게임이 한번 되어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라임들 다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혼자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욜로하는 삶 K 이플레이 이제 더 이상 그만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머나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타로와 함께 제 인생을 보낼 뻔 했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러 오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플로트 여섯 종류 비싼 놈으로다가 알찬 놈으로다가 싹싹 모아 가지고 연속적으로 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판매 쇼케이스 자 180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 8천 67원에서 얼마가 오를 것인가 자 갑니다 자, 7만 3천 4백원이다 일단은 맵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요쪽 가야 되거든 요기 아래쪽? 어? 잠깐만, 얘 고기였죠? 고기 고기 챙겨 가야 되네? 그래,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와, 빡빡한 거봐 진짜 K양계장 될 뻔했잖아 닭장그어 보니까 업그레이드 다안 됐네? 지금 보니까 그죠? 와, 병아리 두배 빨리 자라. 디럭스 우리 늙은 닭 따로 관리. 어, 뭐야? 닭이 여기 저장돼. 그러면 엥, 진짜로? 아, 고기는 좀 봐줘. 적당히 터지라고. 제발, 아, 뭘 봐? 뭘 보냐고? 아이, 미안. 아,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방금 제 무조건 고기만이었나요? 어, 어, 어, 어. 어? 여기에 안 열었던 문을 발견했네? 닭 아홉 마리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 어 저기 저 암석이가 뭐 좋아하더라? 과일과 채소 야 이거 먹어라 나 하나 줘봐 그렇지 과일 챙겨오길 잘했다 여러분 그죠 안녕 얘들아 어이 분위기 뭐지 갑자기? 어뭐 나온다 저장공간? 아 설치하는 물건인가 본데 어 여기 양쪽으로 열리는 건가? 그러면? 여기는? 뭐지? 이 통로? 야생벌꿀을 어떻게 얻으란얘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밀라 그래서 붕붕 밀랍은 지금 거의 한 40개 있다니까? 왔다 일단 너얘한 마리 먹고 1 1 마리 남았다 터질걸? 그렇지! 한 마리 차이로 오 다행이다 어? 아나 여기 왔던 곳아 맞아 그때 뒤통수 봤었어 그래서 내가 나갈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껴가지고 거기가 여기구나 어? 어 이거다 이게 꿀이네 딱 봐도 아 생긴 게 다르게 생겼구나 와우 민트망고 그래 지난번에 이거 키울려다가못 키웠는데 가져가야지 여기가 꽃 꿀이 많이 나오는 데네 지금 딱 봐도 어? 우와 여기 왜 구멍이? 가봤던데겠지 저기? 대시부츠 모듈 업그레이드 모듈 하나 더 찾았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게 이게 꽃 꿀이 나오면 은 주변에 꿀 먹는 슬라임들이 그냥 낼름 먹어버리거든 얘꽃 꿀만 먹어 와 여기 뭔가 있잖아 여러분 딱 봐도 그지 문제는 꽃 꿀을 30개만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쟤네들 꼭 사오십 개씩 처먹는단 말이야 고르도들은 처묵 처먹 처묵해요 완전히 여기 해변 모래 같은 거좀 있겠는데? 느낌 어디 지금 건방지게 키어올라 어디? 어? 난 너네 같은 애들 어? 마! 다 키워보고! 다 해서 임마! 어? 맷발 키는 곳 드디어 찾아왔다 얼마나 열어 주나? 그러네. 길 없단 얘기잖아,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길 없단 얘기지. 저 요거 뚫고 가란 얘기고. 여기 한번 가 볼까, 여기? 어? 어? 뭐야? 아니, 뭔데? 어, 여기 깨진 데가 있었어. 뭐야, 이거? 어? 대박. 스프링 패드? 엄청 높이 점프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구간이 있나? 맵상에 쓸 데가 있겠지, 나중에. 퍼즐처럼 해 가지고, 그죠? 일로 에서 잠깐 올라가봐 여기 되게 위험한데 일단 가볼게 저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잠깐만 일로 가보자 가슴면 죽을 뻔했다 아, 어, 여기서 뛰었으면 죽었어 여러분 그럼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그냥 아침까지 뻐겨야 돼 어? 꽃 꿀이다! 아니 뭐야 방금 뻐겨야 돼 하면서 먹었는데 이게 꽃 꿀이었어 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얘 너무 편하지, 얘다 먹잖아. <웃음> 봤어요 이 정확도 여러분? 이게 탄도학이라는 거야. 다음에 치킨. 아유 미안해. 치킨 하나 추가요. 미안하니까 탈을 없애주고 뭐야 못 썼어 나. 안돼, 야. 아 왜? 내가 더 화나. 짜증 내지 마. 나딱 말해서 내가 더 화난다 얘기했어 나. 던져버린다 진짜로. 이슬이 썩어 있었어. 나가자마자 바로 끝났어 그래서. 아 어,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야야야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어 나비슬라임 좀 탈역스러운 애좀봐 저거. 어 그렇지. 어? 대박 맵이다 바로 가볼까? 아 근데 꿀 근데 너무 아까운데 꿀꿀좀 모아가고 싶은데 아 여러분 알았다 이거 5번 이름 보면 달빛 이슬 꿀이야 이거 아침에만 나오나봐 이거는 근데 쓸데가 없으니까 너 하나 먹어라 그럼 약간 밤에서 아침 될때 얼른 대기 타가지고 좀 모아봐야겠는데 이게 맞는 이론이라면 그죠? 가보자 아 일로와 오호 어 굉장히 편하네 이거 자 우리 아이들 식량이 우와 잠깐만 이거 화난 애들 몇 있겠는데 어 벌써 이렇게 찼다고 엥 아니 이렇게 내가 오래 나갔다 했었나 뭐지 당근을 이제 하나 없애 그러고 보니까 그래 해도 된다 치우고 다음 여기다 민트망고 으흠. 뭐야? 너 이러지 마. 너너 너 나가. 너 나가. 잘 들어. 이제부터 그런 거 없어. 잠깐 나가도 될까? 없어. 이런 거. 그냥 그냥 나 편해져 버려. 자꾸 그러면. 우리에서 나오면은 이제 바로 그냥 맞아. 출가 웨인이야, 이제. 진짜로. 그냥 남남이야, 그냥. 아, 무서운 게임 아닙니다. 예, 무서운 게임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업계다할수 있을걸? 봐봐 웬만한 막 100개 다 넘어가 있어 이번에 처음 접한 애들이랑 완전 초반 애들 빼고는 뭐야 이거 야생벌꿀이 여러분 10개씩이나 들어가요 뭐 골라야겠는데? 어? 40개 물건 쑤셔넣을 수 있다고? 잠깐만 이거 젤리석은 갖고 와야지 야 40개 된대 여러분 이제 너네 다 처먹었지 아예 다 먹었지 우리 짬쟁이들 우리 짬구리들 너무 사랑하잖아 나는 사실 짬구리들이 있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묵묵히 처먹어주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 야광이들이 천장을 두들기고 있어? 그렇게 2층 이게 탑 쌓지 말라 그랬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포구 열매를 80개를 넣어주는데 탑을 쌓아 적자 생존이야 이제 얘들아 이 풍족한 상황에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데 가는 거야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출하 아니 출발 아 무서운 게임 아닙니다 어 뭐야 느낌표 왜 이렇게 많지? 안녕하세요? a i 와 조금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AI가 가슴에 사무친 외로움을 그것은 공상입니다 빅터 혹시 당신은 카카오 인공지능을 보셨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임진왜란아 임진왜란아 부모님이 깨우지 않아도 혼자 일어난거야? 토라 웨스트 처음보는 애다 아 애가 아니라 할머... 니 <웃음> 할머님! 할머니시구나 아 예예 예. 어? 길들이는 방울? 뭘까 이건? 오호 야성 슬라임에 우와 대박 이런게 있네? 어? 금 슬라임? 아 잠깐 멍한 사이에 정말 대단하시다. 틈을 안 주셔 틈을. 아 민첩한 하루 되시라고요? <웃음> 민첩한 하루 되세요. 어? 여러분 이거 어때? 아침 되어갈 때 눈치 봐서 꽃골 따라가기. 또 개체수. 야! 빨리 잠깐만. 야야 지금 지금 나왔어 지금 나왔어. 야꾸꿀나왔어 지금 일로와! 어, 왜 안와! 야 급한데? 그렇지 아나저 나비색 진짜 아 매번 올 때마다 두 개밖에 허용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그럼 25번을 와야 돼? 아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게임이 하, 그냥 타르를 풀어버려?